가족 생활할 때 친구들이 약간 좀뭐 뭐라고 뭐얘기해 외모적인 부분에서 그런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어릴 <웃음> 때 별명이 뭐였어요? 어? 많만이 얼굴,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 아스팔트 갈린부가 아니었 친구가 아니고 왼손에 일찍 <웃음>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제가 드디어 내첫 성형 수술을 하러 가게 됩니다. 네 너무 긴장이 됩니다. 진짜 제가 주사 공포증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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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은 일단 앞트임, 쌍꺼풀, 그리고 눈매교정 그리고 코는 콧대, 콧볼 응. 축소, 응. 그리고 코끝 응. 그리고 얼굴 지방이식 하기로 했어요 얼굴 지방... 어, 네. 얼굴, 많은 같으네요 아, 네. 그쵸? 일단은 저 자신의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전형적인 동양인 얼굴 네, 그렇죠. 안 좋은 부분 친구들이요. 음. 잘하고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보통 뻔했어. 생활할 때 친구들이 약간 좀뭐 뭐라고 얘기를 해. 외모적인 부분에서. 나는 저는 제 자신이 못 생겼다고 생각해서 말하면은 그냥 너 정도면 괜찮아. 이보다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웃음> 어릴 때요. 일단 제가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 많이 <웃음> 일단 주사맞는 걸 되게 싫어해요 <웃음> 무서워해요 정말 무서워요 사입하하고얘기하요나하 <웃음>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마취가 잘안 들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수술을 한번 전신 마취? 음. 수면 마취를 했었는데 20초 만에 잠들었어요 20초 아, 그거를 세번 정도 를 수술할 때마다 제가 한 20초 이상을 세더라고요. 아, 네. 잘안 드신다고 네. 그러시면 간이 안좋으실까 간이 안좋으까 술을 해요술 많이 좋아해요. 7명이서 <웃음> 모이면 몇 차까지 가세요? 3차, 3차? 네, 3차, 3차 정도. 네. <웃음> 그럼 3차 동안 먹는 술의 총량은? 아, 그거를 세 보지를 안 하고요. 일단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 셀카 사진이 없어요 꼭뭐 올리고 싶어요 아... 셀카 네. 사진을 찍어 네. 올리고 싶다 자신감이 아. 없어가지고 서아 자존감을? 음.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어, 네. 그래요 응원할게요 자 그럼 수선해주시고 원장님께 네 정말 제2의 아버지라 생각하고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이뻐질 생각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부터 감사드려요 <웃음>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지금부터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지금 병원 가고 있는데 너무 떨려요 파이팅 하고 올게요 안녕 파이팅. 이렇게 나와계 됩니다. 요 90도 요 일단 그게 트인 지방이식 그리고 이제 코 수술 진행하실 거예요 오늘 금식은 하시고 오셨죠? 음. 음. 뽀뽀치느리장이다 음. 내가 안쪽을 거든요 이렇게? 음. 맞죠? 속세 얼마큼 올라달라고 했죠? 3, 3... 3... 많이 올리지 말자 그랬죠 내가? 네. 3mm 네, 너무 올라가서 이상해요 아까 거울로 봤어요? 어떤 모습인지? 요 <웃음> 아 피부 트러블 때문에 꾸러마 괜찮아. 얼굴이 완전히 인기란 같아. 요 수염 나고 하아버지가코거 같아. 요자 마지막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좀 있다 봐요. 좀 있다 봐요. 네. 미소. 아까 미소. 중간 하트, 다음에 중간 하트, 그리고 큰 하트.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메이카의 네. 대표 원장 국동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음, 먼저 눈은 속상 커플이 있으셨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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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비대칭을 좀 해결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방이식까지 했습니다. 세 가지를 합해서 이제 뭐 눈코지라고 하죠. 요즘에 뭐 가장 기본으로 하는 세 가지, 삼종 세트. 눈코지, 지방이식 수술. 이렇게 세 가지 진행했습니다. 어, 사실 눈수술은 이제 비저개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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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큰 용기 내 주셔서 어, 눈코 지방 이식까지 저한테 맡겨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고 어, 나름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어요 음, 수술하는 사람은 해 보면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음, 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음, 뭐 이제 경과를 보면서 또 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정 어때요? 네. 아파요? 그냥... 아파요? 아니 아픈 것보다 목 말라요 지금. 목 말라요? 물은 네. 언제 먹었있지좀 어, 있어야지 네. 먹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아 국밥 먹고 싶어요 지금. 어. 배가 없으시구나. 배가 너무 고파요. 어. <웃음> 아픈 건 둘째고 배가 고프고 네, 누나 배가 지금. 너무 고파요 어, 어땠어요? 오늘 아까 뭐 주사 맞는 거 아프다고 했는데 싫다고 했었는데 아 주사요? 음. 아 그래도 가도사 선생님이 주사를 너무 잘 넣으시더라고요 <웃음> 괜찮았어요 어 괜찮았어요? 네. 지금 네. 아프세요? 지금요? 아니요 안 아퍼요 그냥 부끄로 <웃음> 숨쉬기가 힘들고 목마르고 배고파요 귀가에 어. 조금 키우는 요 아까 그뭐 친구들하고 뭐 또 카톡 했어요? 네 카톡 했어요 이렇게 음. 얼굴이 이렇게 됐다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네 친구들 다뒤집어졌거든요네 그니까요 친구들이 얼굴, 뭐예요? 얼굴이 아스팔트에 갈린 거아니거요 친구가 아니고 왜이스네매니 <웃음> 너무 좋아요 제잘라질 모습을 너무, 음. 너무 좋아요 친구가. 그렇구나 네. 그... 걱정하고 막, 큼은안 아팠어요 장선생님이 너무 잘했어 아이고 이뻐지기 위해서 배고파 죽겠어 <웃음> 배, 배 많이 고파요? 네 근데 고고고죽 먹어야 된다 아쉽자 이거 타고 가시고요 다음, 저기 일주일 후에 뵈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윤정이에요. 제가 성형한 지 이제 한달차 됐는데요. 눈 보여드릴게요. 저 성형 수술 해주신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